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원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최근에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든 하이브리드 IoT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하이브리드 IoT 플랫폼이 도대체 무엇인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제가 직접 만든 공기질 측정기인데요 이 측정기에서 센서를 통해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정보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측정된 정보를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주게 되는데요 네 바로 이 화면이 하이브리드 IoT 플랫폼의 메인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정보가 이렇게 표시되고 있고 왼쪽에는 공기질 점수가 있는데요 이 공기질 점수는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산출되게 됩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 보면 평균 공기질 점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11월 3일에는 평균 점수가 97점 11월 4일에는 94점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간단하게 공기질 상태를 요약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현재는 보통 상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에는 지금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데이터가 언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거친 버튼을 눌러서 최신 상태로 정보를 업데이트 할수 있습니다 네그 다음으로는 공기질 기록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눌러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측정된 공기질 데이터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표로 시간별로 모두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시간대별로 공기질, 상태를 모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API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눌러서 현재 하이브리드 IoT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REST API에 대해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의 API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 하이브리드 IoT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공기질 점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능에 대해 더 소개해 드리자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은 이렇게 종 모양이 있습니다 이 종을 클릭하시면 현재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뭐 현재는 보시면은 공기질 상태가 보통이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공기질을 개선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